안녕하세요 피터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악의 3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음악의 3요소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3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라면의 3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면을 이루고 있는 세가지 요소가 무엇일까요 일단 라면이니까 면이 있어야겠죠 어, 면이 있어야 되고요 면만 있으면 안되죠 어, 스프가 있어야 돼요 라면 스프 이두 개만 있으면 생라면이죠 생라면은 몸에 해롭습니다 반드시 더운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라면을 어, 라면답게 먹으려면 면이 있어야 되고 스프가 있어야 되고 더운 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가 있어야만 라면이에요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라면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이것처럼 음악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요소도 있어요 음악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가장 중요한 것 빼놓으면 안 되는 것첫 번째 뭘까요? 보통 이 질문에 어, 학습자들이 대답하시는 것들이 세 가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정, 박자, 가사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어, 그것은 노래방 채점 혹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채점하는 3요소이고요 첫 번째는 리듬입니다 리듬. 박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박자보다 리듬은 좀더큰 개념, 넓은 개념인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리듬들이 있는데 그 리듬을 뭐 뭐랄까 일정한 규약으로 맞춰놓은 것을 박자라고 하지 않나. 근데 보통 음정 박자라고 얘기할 때 쓰이는 박자는 뭐 리듬의 의미로 쓰이는 것 같기도 해서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이 음악이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을 그래프로 딱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 가로축에 해당하는 거죠. 리듬이니까요. 가로축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는데 점을 뭐 어떻게 찍었는지 그런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선율입니다. 혹은 우리말로 가락이라고도 하고요. 멜로디라는 프랑스말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멜로디예요. 선율이에요. 주선율이 있죠. 항상 없는 음악이 글쎄요 아주 간혹 있을 수는 있겠죠 그냥 뭐 드럼만 쳐요 드럼만 치면은 그게 음악일까 음악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드럼도 잘 들어보면은 뭐 쿵쿵 하는 것도 있고 트트 이런 것도 있고 찌, 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도 약간의 이런 악기와 같은 음 높이는 아니라도 드럼뽕뽕 하는 약간 저음도 있고 칙칙. 하는 약간 높은 음도 있고 그 드럼만 친다고 해도 리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음의 높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율이 반드시 있습니다. 선율은 리듬을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지금 도시라솔팜이라도 쳤어요. 근데 이게 무슨 노래일까요? 하면은 어 이게 무슨 노래지? 노래가? 노래인가? 이게? 그냥 친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 이 노래구나 하자,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선율은 리듬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까 X축 Y축 X축 Y축 얘기했잖아요 리듬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점이 이렇게 찍히는 것처럼 천천히 예요런 거라면 선율은 위아래인 거죠 그리고 X축 가로를 포함하고 있어요 위아래로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면서 찍히는 그런거죠 세번째 이게 가장 어려운데 세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화성입니다 화성 두개 이상의 음이 동시에 혹은 따로 울려서 어떤 아름다움 꼭 아름답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이것도 화음이니까요 무슨 조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네, 그게 화음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반주도 없이 혼자서 노래를 불러요 예를 들어 이런 노래를 불러요 옹달샘 있죠? 리듬이 있어요 그리고 따따따따따 리듬이 있어요 그리고 선율이 있어요 화성은 없지 않나요? 라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화성 따로 울리는 아르페지오 미솔도 미솔 하면 벌써 이게 1도 화음인거죠 이거는 4도 화음을 가지고 있고요 솔시레파 꼭 제가 이런 화음이 딱 되는 노래를 말씀을 드린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노래들도 많아요 또 혼자 노래를 불러도 솔미미 하면은 1도 화음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음악의 3요소 중에 세 번째 요소는 화성입니다. 앞으로 레슨에서 화성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리듬 선율을 다룬다 하면은 좀 작곡의 영역이 될 수도 있죠. 작곡, 혹은 편곡. 네, 화성에 대해서 많이 다루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음악의 3요소라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음악을 배우는데 기초적인 그런 지식에 해당하는 이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음악의 3요소, 첫 번째 요소는 리듬, 두 번째 요소는 선율, 세 번째 요소는 화성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